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라이데이 펑키 모드를 갖고 왔는데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분은 바로 주인공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보죠 어어 자기야 쟤 누구야 <웃음>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쟤, 누구야? 쟤 누군데 음, 음, 뭐야 저 땅딸보는 아, 뭐? 한번 만나볼까? 아왜찾 어? 오... 만나볼까? 아니 전 여자친구가 됐왜 찾아온 거야? 우와나 엄청 이쁘네. 자기야 오늘따라 기 자기야 왜 오늘따라 좀 기네? 저저 <웃음> 응. 아니 저, 저 여자 여자친구... 누구냐니까? 아니 자기야 그전 여자친구인데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온 거 있지. 호프. 오빠. 다시 만나 주기로 했잖아 아니, 찾아오면 만나 준다며 미안하지.. 아니, 미안하지만 저, 지금 현재 더, 여자친구가 더 이쁘거든? 빨리 가졌으면 좋겠어? 맞아 저기 뭐가 더 이뻐? 나처럼 노래도 잘 부르는 여자가 좋지 않아? 내 키가 땅딸보여도 사랑해주는 여자라고 그러니까 돌아갔으면 좋겠다니까? 진 어렵네 키는 여전하지만 아 어, 귀여운 것도 여전하네 <웃음> 저기 저기요 아니 뭔데 자꾸 사귀고 있어요 아니 뭐 그러시면 정글하시면 님도 우리 아빠 만나볼래요? 네? 네. 우리 아빠 제가, 만나볼래요? 제가 네 오빠를 왜 만나요? 네 아빠를 <웃음> 우리 아빠가 발견을 주실거야 우리 오빠를 내놓으라고요 오빠를 어? 우리 아빠 먼저 만나고 오라니까요 네. 아니 네 아빠를 내가 왜 만나냐고 우리 오빠 달라고 우리 아빠 악만데 너 지옥 갈 거야! 아이 저기 싸우지마 싸우지마 나를 두고 싸우지마 내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렇지 너 빠져있어! <웃음> 어디? 어? 여자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? 너도 우리 아빠한테 얘기할 거야 어, 얘기해요 얘기해 근데 우리 오빠는 내가 가져갈 거예요 이제 너. <웃음> no. 거절한다. 미안해, 미안해, 내가 잘못했어, 자기야. 그러면, 그러면 노래로 이겨. 그건 어려울 거 없죠. 저희 오빠는 저보다 노래를 못 불렀거든요. 저기 근데 전 여자친구야. 너한테 말할 게 있는데. 뭔데 그래, 오빠? 내가 전에 1 0 0만 원짜리 지갑 선물했잖아. 그거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는데. 오늘부터 우리 모르는 사이야. <웃음> <웃음> 그런 일이 있었어? 빨리 돌려줘. 지금 여자친구한테 줄 거야. 무슨 소리, 야 오빠. 준건 는한번 주고 내 거지. 어? 야, 그러시면 뭐, 침으로 뺏어먹든가 근데, 근데 내 여자친구 키가 왜 이렇게 컸어? 원래, 원래 여자는 일찍 커. <웃음> 생각보다 이 버스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. 내가 한열배 정도 더 이쁘지. 근데 우리 오빠는 너같이 여우같은 스타일 안좋아하더라 무소야 너 좋다고 지금 <웃음> 만나고 있는데 나같이 약간 야성적인 매력을 가진 여자가 좋아하더라 그치 오빠? 어어 어, 그 너의 너, 노래 부르는 모습 때문에 반해서 너랑 사귀긴 어? 했었지 뭐? 말 잘해 근데 하지만! 너 겨드랑이에서 냄새나 오빠 데오드란트 바르고 있잖나 노력했잖나 <웃음> 그게 뭔데? 겨드랑이 냄새 막는 거. 너너 <웃음> 암내나? 너 암내가 암내까지 사랑할 수 없는 거야. 어? 난 오빠의 모든 냄새를 사랑했다고 말이야. 근데 시금치 냄새가 난다고. 어? 오빠 오빠 청수리 냄새는 어떡고? 우리 지금 여자친구 있는데 싸우지 말자.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. 지금 여자친구분, 말씀해보세요. 당신은 암내 안 나요? 난 겨드랑이가 없어! <웃음> 뭐요? 그게 무슨 말이야? 말도 안 되는 소리야? <웃음> 진짜, 뭐, 뭐 하는 여자들이지? <웃음> 아. 그래요? 제가 가질게요. 저 언제 정리할 거야? 아니, 나랑 상인님은 정리할 아이고. 거 아니야? 이봐요, 확실히 오케이. 정리할게. 오 진짜 어려운 거같는데 근데 <놀람> 오빠 못 하는 건 여전하구나 이 노래 <웃음> 오빠가 못이기면 오빠 내 거야 오오오겠지못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! 막혀. 진짜 안 왔으니까 괜찮아 잘할 수 있어, 화이팅 오.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눌러. 좋아요. 요 <웃음> <오빠? 정답네. 웃음>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긴. 오! 저걸다 오! 틀리네? 오! 오빠 일로와! 뭔데? 맘 눌러야겠다. 보고 눌러! 노래가 아주 집중이 잘됩니다. 어려워서 집중해야 돼. 여기까지 괜찮은데 너무 빨라. 오 와. 괜찮아 잘못텼다어 집중한대 <웃음> 제일 어려워 지금까지 한것 중에 됐다 됐다. 아기. 오. 잘했다. <웃음> 아유, 자기야 오늘 좀 이쁘더라. 늘씬하고 키가 커지니까 좀 이쁜 것 같기도 어, 좋았다 좋았다 <웃음> 좋았다 아, 전 여자친구분 집에 가시고요 어, 정말 <웃음> 이런 굴력을네 <웃음>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전 여자친구 모두 리어했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